안녕하세요 이지쌤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제가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일하실 때 되게 손목 많이 아프지 않으세요? 특히 컴퓨터를 많이 하시는 직장인분들이나 아니면 학생분들 저와 같이 이렇게 일하시는 분들은 손목을 정말 많이 아파요 저 같은 경우에도 컴퓨터로 막 컨트롤 c 컨트롤 v 뭐 컨트롤 k 막 누르면서 손목이 너무 아프거든요 이 손목이 아플 때 여기다 파스를 붙이거나 아니면 뭐 물리치료를 한다거나 그렇게 해서 충분히 되진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요 제가 한 4개월 전부터 한 5개월 전부터 쓰고 있던 제품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어떤 제품이냐면 짜잔 바로 이 제품입니다 이 제품은 뭐냐면요. 에이더사에서 나온 손목 보호대인데요. 이 손목 보호대가 여러 가지 종류가 있더라고요. 이 보호대를 착용하고 저는 주로 작업을 하는 편이에요. 아, 어, 이거 같은 현재 지금 보이는 요거 같은 경우에는요. 손목 보호대 프로타입 1 에이더이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 게이머들이 할때 쓰는 거라고 해요. 그 게이머들도 손목을 정말 많이 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손목을 보호할 때 게임 같은 것을 할때 이제 손목을 보호하려고 이런 제품을 착용한다고 해요. 그리고 요거 같은 경우에는 보호대 타입 1인데요 어, 일상생활을 하시는 분들, 뭐 주부분들이라든지 아니면 등산을 하기 전에 쓰기 좋은 그런 제품이라고 하는데 저는 이 양쪽 이거 한쪽은 요거는 오른손. 요거는 왼손용으로 이렇게 구매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잘 쓰고 있는데 어떤건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요거에요 뭐가 좀 되게 작죠? 그쵸? 요런 제품입니다 좀 많이 사용감이 있어서 조금 지저분해 보이긴 하는데 요거 어떻게 착용하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오른손에 착용인데요 오른손에 엄지손가락을 이렇게 끼워서 집어넣고 그리고 돌려서 일단 한쪽 먼저 붙여줍니다 고무줄을 당겨서 고정을 해주고 마지막 엄지 손가락 있는 쪽에 있는 걸 이렇게 고정을 해주면 이렇게 손목에 보호가 됩니다. 이렇게 어 여기 메쉬 소재인 것 같아요. 왠지 메쉬 소재라서 음 통풍도 생각보다 잘 되는 것 같고 그렇게 땀이 많이 차진 않아서 그래서 생각보다 잘 쓰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지금 몇 개월 동안 쓰는데 여러분들께 추천해드리고 싶어가지고 되게 쌓아놓고 있다가 이제야 촬영을 하는 거거든요. 어 아무튼 이 제품이 있고요. 그리고 한쪽은 또 한번. 착용을 한번 해볼게요. 한쪽은 이제 컴퓨터 할때 용이라기 보다는 이제 일상생활용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특히나 왼손 같은 경우에는 키보드를 많이 쓰기 때문에 그래서 좀 손목 움직임이 조금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이런 제품을 샀습니다. 손을 잡아주고요. 한 바퀴 이렇게 돌려줘야 돼요. 이걸 좀더한 바퀴 돌려서 그리고 이렇게 돌려서 착용. 자, 그렇게 하면 요거는 손 모양이 조금 달라요. 그쵸? 요렇게 착용을 하고 그리고 왼쪽은 키보드 그리고 오른쪽은 마우스를 이렇게 움직이는 편이죠 이것을 손목을 많이 쓰시는 분들께는 이런 제품을 쓰는 게 제가 볼 때는 일의 효율성이 조금은 떨어질지 몰라도 이제 손목이 상하지 않는다는 그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이런 제품을 쓰시는 게 아마 좀 유용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다만 단점이라고 하면 제가 많이 써보니까 이게 손목에 꽉 조이면 피가 안 통할 때가 있어요 너무 조이면 안 된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손 너무 조이지는 마시고요. 근데 적당하게 조여야 하는데, 이게 적당하게 조여도 푸르잖아요? 그럼 여기에 모양이 생겨요. 이렇게. 손목에 이렇게 착용해서 뭔가를 착용했었던 그런 티가 나는 그런 단점이 있지요. 그런 단점이 있죠. 어... 그래도 저는 이 제품을 되게 좋아하는 이유는 이게 양쪽 손목, 오른쪽, 왼쪽 다 있는 제품들이고 이것뿐만이 아니라 다른 제품, 다른 모델들도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서도 혹시라도 손목이 많이 안 좋으신 분들은 이런 손목 보호대 같은 것들을 검색을 하셔서 꼭 착용하고 그리고 작업을 하시길 바랄게요. 그래야지만 여러분들의 일하는 시간이 늘어납니다. 아, 저도 일하는 시간이 늘어나서 조금 어 애매한데 그래도 손목을 지켜야지만 열심히 먹고 살수 있잖아요 아무튼 여러분 이런 손목 보호대 생각보다 괜찮으니까 여러분들 구매하실 때 한번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물러갈게요 이지트상 이지쌤이었습니다 안녕